그때 당시에 코스모스 200만원어치 사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코스모스 200만원어치 200만 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러스 콩콩입니다 마이 스마트 프로토의 에릭입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모델 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게임 NFT 그리고 디파이 관련된 그런 카테고리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게임 NFT 관련된 코인들이, 아,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엔진, 그리고 리퍼리움, 샌드박스, 그리고 디마켓,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캐시랑 뭐 커뮤니티 시스템을 이제 그 플랫폼화하고 다른 어떤 게임, 게임 회사들이 요 플랫폼 안에서 그런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엔진, 그때 개발했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NFT가 그렇게 막 핫한 이슈가 아니었어가지고, 네 사실 NFT가 뭐 요즘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요즘 핫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게임을 위주로 NFT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쯤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게임이란 한정된 카테고리에서 NFT가 주,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어, 지금만큼의 어떤 그 활성화가 못 됐었는데 엔진은 뭐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선조격이죠 그러니까 엔진 미드업을 제가 갔었는데 그 설명을 해주면서 그. 어떤 아이템, QR코드를 찍으래. 그러면은,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NFT코드. 그, 어. 그때 같이 갔었죠. 저 있습니다, 나도 아, 네. 그래. <웃음> 안 찍었거든. 어, 리퍼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마케팅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개발사,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유저들, 이게 이제 한, 어떤 그 리퍼리움 만든 플랫폼 안에서, 이런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유이 상장 아, 유이빔 떴었잖아요 리퍼리움도 네 리퍼리움도 그 배틀그라운드랑 뭐 협업으로 굉장히 막 핫했다가 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뭐 유이가 떠가지고 뭐 상폐되는 이랬다가 조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팔로업이안 되긴 하는데 뭐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이 게임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 아닐까 네, 샌드박스는 뭐 아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방식의 프로젝트여가지고 사실 ICO부터 굉장히 핫했어요. 투자도 많이 받고 마인크래프트처럼 어떤 하나의 가상 세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깨바,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샌드박스가 토큰으로 쓰이고 이제 땅 개념으로 네, 부동산, 네 핫한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개념으로 메타버스, 부동산 이런 것과 연결돼 네, 있어서. 사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 내에서 쓰이는 랜드라는 코인이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랜드 토큰으로 어떤 그 가상의 부동산 같은 그 어떤 그 구획을 사서 NFT화해서 소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임대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면그 게임 개발자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어, 내가 임대해준 그 랜드 안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 게임 NFT 관련된 그런 메타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마켓이 있는데, 디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이죠. 그니까 러 NFT 관련된 그, 거래 플랫폼 중에 게임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게임 회사들은 블록체인 쪽이랑 좀 연을 끊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인정을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등급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등급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떤 이 게임이나 NFT가 재작년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분도 부부... 부진하고 있죠. 네. 디마켓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존의 어떤 그 블록체인 외에 뭐 예를 들어 리니지 같은 거, 네. 바람의 나라 같은 이런데서 에 이제 게임 아이템이 거래가 되는데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뭐 그냥 블록체인 게임 마이너한 그런 분야에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 아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NFT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 이렇게 네 가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NFT와 좀 관련이 깊은 디파이 카테고리입니다. 사실 다 이더리움의 자식들이잖아요. 이더리움 다 관련이 네. 있다 그렇죠 다들 이제 네. 이더리움이 만들어 놓은 터전에서 네. 어, 씨를 뿌리고 아, 있는 아, 그런 아, 자식들입니다. 네. 이더리움 가져 한번 여쭤시겠습니까왜죠 <웃음> 많이 됐습니다. 많이 사셨나 봐요? 어, 많이 샀죠. 자,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덱스가 좀 기반이 된 모델이잖아요. 네. 어, 네. 뭐 덱스가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서비스는 되고 있었는데 음. 기술적 문제라든가, 유저들한테 사실 군미가 당기지 네. 못했죠. 그러니까, 덱스가 네.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뜻인데, 유망 있는 코인인데 아직 메이저한 거래소에 상장을 못했을 때, 그럴 때좀 덱스를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중고 나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네. 중고 나라 같은, 중고 거래... 나라 같은 개념으로 덱스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상장 전에 음. ICO는 참여 못했고, 상장 전에 사고 싶으면 굉장히 느린 음. 서비스와 굉장히 뭐 이더리움 가스비에 내면서 막, 구역구역 비싸게 사는 맞아. 그런 개념으로 덱스가 시작했는데 음. 그 지금은 기술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덱스가 굉장히 음. 이동성이 많이 나오고 음. 있죠 네. 그때 당시에 코스모스 200만원어치 사는데 일주일 걸렸어 코스모스 200만원어치 사는데 <웃음> 상장이 아직 안 됐을 때고비요빗이랑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덱스를 실질적으로는 어, 아 이거는 사용 못하는 거겠다 했는데 지금 디파이 쪽이 발전하면서 이게 좀 해결이 됐죠 네. 아무래도 그 그 리퀴디 티풀이라고 하는 그런 보상 서비스랑 연결되면서 이 많이 활성화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버, 카와, 저스트 이렇게 있는데 요거 뭐 말고도 많습니다.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유동성 제공을 유저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덱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솔직히 예전 덱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중고 나라처럼 사고팔고라고 그렇죠. 하는 개념인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호가창에 이제 그 벽을 헤어놓는 거죠. 호가창에. 자유롭게 네. 거래가 될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음.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는데, 과거에는 덱스에서 그런 게 힘들었는데, 유니스왑이 출시된과 동시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좀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뭐, 굳이 가입해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운 거래소에서 거래하느니, 내 지갑에서 바로 직거래하겠다, 음.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됐죠. 그리고 내가 그 호가창에 그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도 주 네. 근데 보상받은 토큰이 100배, 1000배씩 올라. 왜냐면다 묶여 있으니까 유동성 그 제공하면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같았던게 작년 8월, 9월 달에 이제 그렇죠. 디파이붐이었는데 디파이붐이 작년 네. 여름에 굉장히 핫하게 어, 붐 엄청 붐 빠르게 갔다 네. 엄청 빠르게 꺼졌죠. <웃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NFT랑 디파이가 어, ERC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가자 가자. 자, 어쨌든 게임 NFT 그리고 디파이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다음 시간에도 어, 또그 비즈니스 모델 찾아 헤맬 거고요. 좋아요랑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